1:1 비율 성게 설정해 났잖아요. 근데 B 여기 어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반응이 동비가 없고, 그러니까 A B는 다 반응을 음. 다 썼잖아요. 응 음. 음. 그리고 어, 어, 아 그러면 지금 똑같은 부피를 뒀는데 지금 이렇게 A가 남았다는 거는 응 음. A의 반 A의 그 그냥 개수 개가 소개 잘했어. 얘는, 막고 보면, 얘는, 쓰기가, B, C. 응? 음. 어, 나오고, 음, 얘를 좀 해보면.